지금 젊은 분들은 이 참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외모에 관심도 훨씬 네. 많아졌고 정말 어린 분들이 많이 와요. 뉴스 기사인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뉴스. 아. 최근 뉴스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약 처방 병원에 2030 북적. 탈모 색치 중장년 고민은 옛말. 시장 큰 선된 2030. 저도 사실 요즘에 이거를.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모발이식 한 거를 듣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실제로 연락이 정말 많이 왔었고 또막 소개시켜달라 탈모 뭐약 같은 건 어디서 처방받냐 음. 지금 몇 살이시죠? 네, 서른, 만 서른이요 만 서른이요? 네. 근데 서른 이제 둘? 사실 보시면 김돌돌님만 해도 28 이때부터 머리에 관심을 가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탈모 증상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이제 20대부터 나타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신경이 쓰이는데 옛날 사람들은 참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참았다면 지금 젊은 분들은 이제 참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외모에 관심도 훨씬 음. 많아졌고 옷도 잘 입으시고 이제 외모에 신경을 아무래도 좀 쓰시잖아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정말 어린 분들이 많이 와요. 뭐 수술하는 사람들 비율로 하면 조금 더사 40대가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저희 병원은 뭐 탈모 치료도 하고 있고 이런 제가 탈모의 처방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심을 가져서 오는 분 전체 진료를 보면 굉장히 20대, 30대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병원 알아보고 있고 좋아요. 약 먹는 친구들도 있고 많아요? 네. 네. 네. 네 탈모치료 환자 43%가 청년층 싼 복제약 1년 장기 처방에 인기 전문가 경과보며 처방받아야 네. 뭐 실제로도 이렇게 장기간으로 처방을 받는 경우가 많은가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거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음. 초창기부터 개업하고 있냐면 복제약으로 처방하는 거는 저는 경제성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든 물건을 살때 브랜드 물건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니까그 경제성에 입각한 건데, 당연히 오리지널 약을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미국 시총 거의 어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입니다. 그 프로페시아로 대표다, 대표되는 게 피나스테리드, 그다음에 아보다트로 대표되는 부타스테리 다 MSD, GSK라는 굉장히 큰 회사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순수하게 개발한 약이 아직 하나도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회사들은 그런 약들을 개발하는 회사들이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만들어내는 약들. 그래서 이야기 특허가 풀리면 실험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험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레서피는 공개돼 있단 말이죠. 때문에 굉장히 싼값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중소기업 회사의 TV가 있으면 경제성을 보는 사람도 이런 거를 잘 우리 왜 매니아들은 이런 걸 사기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복제약도 잘 고르면 괜찮다. 안 드시는 거보다 훨씬 낫고. 근데 그런 게좀 찜찜하다 이런 분은 그냥 오리지널약 드시면 돼요. 돈. 좀더 내더라도 처음부터 1년 처방을 내는 건 사실 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요, 탈모약이 음. 그래서 경과를 보면서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적게 처방 받고 테스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근데 음. 이돌돌님 같이 지금 몇년 드셨죠? 3년, 3년 드셨죠 네. 근데 매번 3년 드시는 동안 처방돈을 매달 병원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귀찮죠. 귀찮죠. 그리고 네. 또 별것도 없어요. 이제 3년 지났으면 뭐 갑자기 부작용이 생길 일도 없고 6개월, 1년 정도 먹었는데 부작용 없거나 특별히 경과 볼 필요 없는 분들은 그냥 1년씩도 처방돼요. 1년에 한번 정도 이제 뭐 병원 오셔서 얘기도 한번 나누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분별하게 환자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 없이 그냥 1년 처방나가는 건 문제가 있죠. 원장님 음. 10년 넘게 18년요. 네. 중간에 부작용이 네. 한 번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없어요. 저도 네. 너무 저희... 건강해서 탈이에요. 비되면 아, <웃음> 아, 어플도 좀없어져서 어, 비대면 앱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웃음> 아니요 저는. 어, 최근에 들어봤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음... 진료를 가능하게 한, 했어요. 네. 그래서 어, 온라인으로 처방전 그런 비대면 어플들이 있어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시고 기다리면 전화가 와요. 음... 어. 의사하고 통화하시고. 의사가 처방을 내줘요 그게 럼그 앱으로 들어와요 앱에서 약국으로 그 처방서를 보내요 약국에서 집으로 배달해줘요 오. 그런 어플이 있어요 모르셨군요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네. 미국에서는 뭐 아마존 같은 데서 이미 하고 있죠 그냥 이거는 타다 우버 같은 거예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허용됐지만 또 없어질 수도 있죠 음. 제가 들어가 있는 앱은 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십시오 <웃음> 탈모가 심해질 것같아 증상 방지성능의 샴푸를 구입했다 하셨는데 샴푸는 어떤 것을 보고 계세요 저는 닥터포 해요 탈모, 사람들이 많이 써서 탈모 방지? 네. 어, 위에서 네. 탈모 방지 샴푸 같은 거는 좀 좋은 성분들을 느끼 했지만 네. 뭐, MC 스케어라고 하는 것것건 뭔지 알것 같은 게 방지 하면 머리가 음, 그, 집중력이 네네. 좋아지는 게 있었던 음.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전혀 근거가 없진 않지만 좋은 성분들을 모았지만 그걸로 치료하기는 어렵다? 약간 보조적인 느낌으로 이 샴푸를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탈모는 의학적으로 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한다에 답변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엄청 많거든요 86.9%네요 네. 네 샴푸 및 앰플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 다음으로 영양제 복용이신데 네.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리가 빠지면 어, 병원 가이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다 분들은 조금 된 분들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처음에 머리가 빠지면 그냥 컨디션이 안 좋겠지 았 아니면 일시적인 것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방치가 해어있다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방치한 몇달 하다 계속 증상이 되면 그 샴푸 때문인가? 로 갔다가 백화점 방문하면 영양제 코너 있잖아요 샴푸가 내 머리를 어떻게 해줄 것이다 제일 쉬운 생각이 드니까 이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탈모 샴푸 광고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막 손흥민의 김연아의 현빈의 막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광고를 한다는 거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빠지는 분들 정도면 은해볼수 있겠지만 유전적으로 인해서 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쉬운 치료가 있거든요 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복제약은 진짜 만원대예요한 달에 만 원이면 정말 샴푸 가격보다 쌀것 같아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뭐 비교를 하자면 고혈압인데 운동이나 이런 걸로 좀 조절이 되는 사람들은 그걸 해도 되지만 이게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은 약을 먹는 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더 편하게 네, 될것 같아요 병원에 오는 거를 다싫어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손목을 다쳤는데 아이 가기 싫어요 그냥 저절로 낫겠지 하고 기다리죠 기다리고 하다가 진짜 안 나오면 이때 병원을 가는 건데 손이 야 불편하니까 이제 조금만 불편해도 가게 되지만 머리는 방치를 되게 오래 요 2년 3년도 방치하고 요새 결과는 좀 짧아졌지만 옛날 결과는 병원에 탈모 생기고 병원 올 때까지 5년 이상 걸린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았어요 지금 한 3년 정도를 좀준것 음, 같긴 한데 음. 저도 실제로는 저 위에 있는 두개 샴푸랑 영양제를 좀 처음에는 먼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집에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그냥 관리 차원 맞아요, 맞아요. 미용적인 그런 목적으로 그런 제품들을 좀 구매해서 사용해 봤던 것 같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어, 정말 많죠 그 우리가 모발을 만든 주머니가 모낭이라고 하는데 이 모낭에서 모발을 생산하는 게 이제 탈모 때문에 멈추고 5년 이상이 얘가 방치가 되면은 얘는 모발을 생산하게 되기 힘들어진다는 연결들이 구과 있어요 사실은 얘 5년 동안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치료들 해서 효과가 좋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젊은 분들이 효과가 좋은 건 탈모가 된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60대 70대 분들이 갑자기 탈모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갑자기 우와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2 30대 분들은 우와 하고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능한 빨리 귀찮는거 이해해 저도 그러니까 100% 이해는 하지만 부담없이 병원 오셔서 일단은 탈모인부터 확인하고 유전성 탈모가 맞으면 빨리 약을 먹자. 이게 이게 일단 비용도 되게 저렴하게 들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탈모가 한번 진행되면 절대 치료가 불가능하다, 혹은 수술만이 답이다라고 네. 사람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적기에 잘 하시면 좀 돌아오기도 해요. 특히 정수리 쪽은. 어. 지금 귓돌돌림처럼, 정신적으 잘하시면은 좀 돌아오기도 하고, 근데 네. 앞쪽은 조금 반응이 덜해요. 약간 손탈 정도까지는 좋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가 낮아지거나, M자가 차, 완전히 차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근데 오. 머리 속 탈모라든가 어느 정도는 좋아져요. 근데 이제 오래 방치하신 분들은 조금 반응이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음. 그리고 치료를 해봤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그런 모발 이식이라든가, 아니면 좀더 적극적인 병원 치료, 뭐모낭 주사라든가, 뭐,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도 한 단계 더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보면 좀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오발이식 수술을 실제로 했던 사람으로서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